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서구청 홍보정책과에서 영상 쪽에 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지식 비타민 강좌라는 그 아마 보신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강좌를 녹화하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여러 대 카메라를 한 번에 녹화를 해서 어, 좋은 영상들을 골라서 어, 한 편의 영상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라이브로 중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카메라를 달 거고요. 카메라를 여러 대 동시에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내 목소리 잘 들어가? 아마도요. <웃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이쪽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러가지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청 홍보정책과에서 강서는 지금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유정아입니다 어, 강서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매달 까치뉴스라고 강서구청의 구정을 홍보하는 지면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뉴스를 토대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나오고요 저희 강서구청 직원분들이 진행자로 두 분씩 나와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어, 저는 까치뉴스가 나오면 그 까치뉴스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대본을 만들고요. 어, 대본을 작성한 뒤에는 어떡해요? 어 까치뉴스가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그 까치뉴스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대본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잘 되게끔 대본을 이렇게 만듭니다. 크게 오프닝이랑 헤드라인 소개랑, 뭐, 본문, 저희가 구정에 어떤 거를 홍보할지, 이렇게 본문 크게, 하나, 둘, 한세개 정도로 나눠서 하고, 마지막은 클로징으로 끝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분 두 분께서 진행하는 게 저희 컨셉이다 보니까, 직원분들 섭외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 직원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시는 게 조금 어색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막상 오시면 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강서구의 구정 소식이기 때문에 강서구 직원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더 신뢰도도 높아지고 국민들이 더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직원분들이 앞으로 많이 많이 섭외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강서는 지금 촬영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직원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초록색 판에다가 하는 이유는 뒤에 크로마키로 빼서 뒤에 다양한 구정 소식과 관련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초록색 배경으로 찍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대본을 외워오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포터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읽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렇게 미러리스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네모난 거 사이에 끼워둔 이유는 이 앞에서 대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대본을 읽으면 사실 카메라를 보는 거랑 똑같이 찍히게 됩니다. 저희가 두 분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는 두대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크로마키로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초록색 부분만 찍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추전자분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마이크 먼저 채워드리러 갈게요. 동선이 너무 긴데 괜찮으시겠어요? 따라오세요. 여기 아, 마이크 먼저 채우고요. 어 뭐. 아, 태훈 씨 이거 남자분. 어 네. 손이 빠졌. <웃음> 주인이 살짝 오른쪽에. 없 어.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하고. <웃음> 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모두 가족들과 함께한 5월 되길 바라며 강서는 지금 5월로 시작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강서생활을 제작하고 있는 마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슬기로운 강서생활 지금 잠깐 촬영하러 나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저희 스튜디오에 보이는 라디오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홍보차 촬영 나왔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강서생활에서 뭐 기획도 하고 대본도 작성하고 이런 소품들도 만들고 촬영이랑 편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수기로운 강서생활 기획안인데요.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작성을 하고 보면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내용까지 써놔도 후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야외로 촬영을 나왔는데요. 시작해볼까요? 고! <웃음> 이제 바깥에서 찍는 촬영은 끝난 건가요? 이거 구민회관 쪽에 저 간판 앞에서 걸어가는 거한 번만 찍으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은 야외 촬영 다 끝나고 들어와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촬영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완성된 영상을 가지고 또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는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어제 촬영한 촬영분들로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촬영한 것들을 여기 프로그램에 얹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래픽들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 만들면 저희 강서구청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DID 게시대에도 올라가고 다양한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진로직업체험교실 영상 잘 보셨나요?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는 이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는 진로직업체험교실에도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 주세요.